여러분, 들안녕하세요마롱입니다 저번 루프 영상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SS 시즌즌을 한번 찍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어요 마이애미 스타일이에요 람을 y 아하는 사람을 좋 이 스타일은 오직 여성을 위한 스타일이에요. 섭녀와 함께 벚꽃 구경 갈때 저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밝은 와이셔츠. 어떤 색이든 잘 어울리는 회색 반바지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검정 단화를 신어요. 와이셔츠를 벗어 살짝 스타일링만 줘도 포인트가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바람꽃풀 가지 않을래 수 인계동 마시나 갈때 이렇게 작장하고 나가요 언제든 운동할 수 있게 체육복 언더아머를 입고 보행시차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형광색 바지 그리고 편한 슬리퍼와 제 헬스용품이 들어있는 클러치백을 가지고 다녀요 아메리카 하나 주세요 네아 나의 네, BMW 키가 떨어졌다 BMW 산책을 할때 편한 하얀색 마시 그리고 풀이나 나뭇가지에 베일 수 있으니 긴 레깅스 등산화에는 항상 밑창이 두꺼운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.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하, 가슴이 뻥 뚫려요. 그리고 저는 외쳐요. 뭐야? 어?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블랙핑크 콘서트 하면 입고 갈 의상이에요. 바지는 응원하기 편한 잘 늘어나는 츄리닝 그리고 신발은 무난하게 단화를 신으 편이에요. 바라비인 바라 뽕뽕뽐 잊지 마세요. Blink is everywhere. How you like that? 혹시나 소개팅 나갈 때 도움 될까 한번 입어봤어요. 패셔니스타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법이랍니다. 따라 하요이모의 네. 김밥 두 줄이야! 이모 m o r n i n 이야 친구들과 PC방 갈때 편하게 개물지 굿줄을 입어야 마치 다기가 되는 느낌이랄까? 합티모? 이건 뭐 참아, 이건 뭐 참지. 아니 우리 정글 니달리 뭐하냐? 아씨. 지금까지 마랑의 SS 시즌 패션 룩북이었습니다. 다가오는 SS 시즌 여러분들 패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